네. 메리안의 이제 생애가 나오겠죠. 어떤 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Mary was born in 1637 in the city of Frankfurt, Germany. 독일 사람이었네요. 1637년에 태어났다. 이 정도는 과거형 때려두고요. When she was still little, she became very interested in painting flowers. 예. 어렸을 때, 아직 어렸을 때 she became 아주 관심 있었다. 어디에? 예, 요거요 요거 핵심이죠? 꽃을 그리는 거. 처음에는 곤충이 아니었어요. 꽃들을 그리는 것에 관심이 아주 있었어요. It is said that, that, 중요한 표현이지. It is said that, that she once climbed over a wealthy neighbor's wall to find flowers that she could paint. 뭐, 뭐, 라고들 한다라는 표현으로, 아까 it is believed that, 여기가 이제, 현재죠. 예, 현재고, 여기가 과거네. 어, 그럼 여기 그쵸 여기가 이제 핵심이야 그 그러니까 뭐뭐라고들 한다 이때 짜리 주어가 문장의 주어로 나오면 투부정사로 바뀐다 했죠 여기 전달동사는그대로예요손 못댑니다 예, to have climbed have pp가 됐어 왜 여긴 현재구 주절은 현재구 종수절이 과거시 c가 다르니까 여기가 더 과거였다 먼저였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줘요 완료 형태로 쓴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했었다고들 한다. 이런 얘기죠. 그 현대에도 이렇게 일컫는다는 얘기야. 근데 행한 거는 과거니까 Two h e once climbed over wealth neighbors wall to find flowers that she could paint 했다고들 한다. 이런 얘기죠. 참내용은뭘까 그녀가 한번한 한 번은 어디로 올라갔어? 아주 부유한 이웃집의 담벼락을 기어 올라갔어요. 근데 취업자는 뭐 하려고? 예, 꽃들을 찾아야 되는데 요 점선으로 된 대신 관계대명사 그녀가 그릴 수 있는 꽃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위치를 바꿨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녀가 그릴 수 있는 꽃들을 찾으려고 부유한 이웃집의 담벼락을 기어 올라간 적도 있다. 라고들 한다. 그러, 그런, 그런 지경이 되겠죠. 그 그러니까 되게 뭐 했단 얘기에요, 여기까지. 꽃 그림에 아주 관심이 있었어요. She took some tulips. 그래서 tulip을 가지고 왔어. Without the owner's permission. without, 뭐뭐 뭐 없이, 이런 소리죠. 그 주인의 허락 없이, permission. permission은 permit란 동사의 명사구요. 허락 없이 꽃들을 가져왔어요. She must have been unaware of how expensive they were at the time. 자, 분명히 must가 나왔네. 조동사에다가 have a peppy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 뭐뭐였음에 yes, 틀림없다. 추측을 하는데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강한 추측. 그러니까 분명히 unaware, 알았어, 몰랐어, 몰랐었던 얘기죠. Be aware of는 알다, 인지하다. 언 n 이 들어가서 인지하지 못하다, 몰랐다라는. 도 did n t know, 놀라, 몰랐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야. Must have been unaware, 뭐를 몰랐어? 얼마나 비쌌는지 이게 한 덩어리죠. They were, 그것들이 얼마나 비쌌는지 아마 몰랐을 것이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오로지 꽃그림에만 관심 있었어요. 티브를을 갖고 나왔어요. 나중에 들켰나봐 When little Maria confessed to her act, the neighbor asked to see the painting little 어린 마리아가 자백을 했어요. 솔직히 털어놨어, her act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 그게 뭐겠어요? 훔친거. 어, 훔친거. 주인 허락없이 가져왔으니까. 그랬을 때 이웃이 뭐라고 외청을 했냐? 그림 좀 보자. 라고 as to see the painting. 그림을 볼 것을 요청했다. 근데 그 그림을 보여줬겠죠? seeing her painting. 자 봤어. 근데 ing가 지금, 콤마 있으면 분사구문 그림을 보자. 그림을 봤을 때 as나 when 뭐 이런거죠? he saw 이렇게 되겠지. as he saw her painting. when he saw her painting. 봤을 때 h e was so impressed. 아주아주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so impressed that 어떻게 했어 그래서 he only asked for 뭐만 요청을 했니 그 꽃값을 내라가 아니라 그 그림을 달라고 하고 요, 요구했을 뿐이었다 뭘로? as compensation compensation 보상이죠 네, 이때 as는 로서 이게 중요한 문법 분사구문그 다음에 so that 용법이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했다 근데 내용은 뭐만 페인팅 그림만 달라고 했다 그만큼 어떤 걸알수 있어 그림이 훌륭했다 얘기죠 컴펜스 i 이션 보상으로 꽃값으로 이런 얘기지 네, 여기 how expensive요 의주동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must have pp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일화를 얘기하는데 꽃의 꽃 그림에 너무 관심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올 정도였는데 근데 주인은 그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좀 컸어. When she was 13, Miriam began to develop a keen interest in bugs. 자, 이제 꽃에 대한 관심이 어디로 갔어요? 아주 아주 시, 그 심한, 여기서 keen은 아주 뭐, 뭐 심한, 뭐 아주 예리한, 근데 아주 짙은 관심, 흥미, 흥미가 곤충으로 발전 하기 시작했어요. 13살 때. It was unusual for a younger to be passionate about caterpillars, spiders, and other insects, but Miriam was obsessed to the point that she would sometimes r e s n t for weeks o n end. 여기는 서수령 100%입니다. 뭐 이번 문법은 사실 아니지만 서술형이든 뭐 주관식, 뭐 객관식이든 분명히 나올 법한데 네, 일단 이 어법으로도 for to 뭐죠? 예, 네, 의미상에죠. 가주어 의미상에죠. 진주. 여기부터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아주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일이었어요. u n u s u a l 었어요뭐한 것? 패션이 아주 아주 열정적인 거지. 아주 어디에 그냥 폭발져 있는 거야. 패 a s s 을 어디에? 유충 곤충, 다른 곤충들, 거미. 이런 거에 아주 폭발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좀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Marianne was obsessed. 뭐, 뭐, 아주 그냥 사로잡혀 있다는 소리예요. 자, 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to the point that 해서, 데뷔할 정도로, 이런 표현이에요. 뭐, 뭐할 정도로, 음, obsessed 했다. 아주 사로잡혀 있었다. 뭐할 정도냐면, She would 종종, sometimes, watch them, 걔네들을 관찰해. For weeks, 몇주 동안, unending 수고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이런 의미인데, 계속해서 몇주 동안 그것들을 관찰할 정도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곤충의 여자애가 곤충이나 거이나 징그러운데, 그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메리아는 음, 몇 달, 며칠, 몇주 동안이라도 걔네를 관찰하는, 음, 계속해서 관찰할 정도로 빠져 있었습니다. 예. She carefully painted each step of their life c y c l e depicting even s e r t a i changes. 아주 아주 의 깊게 그렸어요. 이 a c h step, each는 단순,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 그들 삶의, 생명 주기의 각각의 단계를 다 자세히 그려놨어요. depicting, ING, 뭐 하면서, 뭐 하고. 이어서 데피팅에브스 자체 심지어는 아주 아주 미묘한 변화까지 묘사하면서 그 생명주기 생명주기 단계 각각의 단계를 다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관찰력도 있었고 그림 솜씨도 뛰어났다 얘기입니다자 여기에서 또 어법들 굉장히 중요해 많아요. it is said that 투부 정사로 표현하는 거 있고 그다음 내용도 처음에는 꽃에 관심이 있었다가 그다음 곤충으로 옮겨가는 것. 그 다음에 be, 여기 must have pp, 뭐뭐 yes, me, 틀림없다. 이거 should have pp랑 구별해야죠.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이거는 yes, me, 틀림없다. 추측. 그 how expensive가 덩어리로 한 덩어리 의문사예요? 얼마나 비쌌을지 그것들이, 위주동그 당시 몰랐었고, 그 다음 문사금은 so that, 뭐 뭐뭐, 너무나 뭐뭐해서. 그 다음에 if for to, 가져오진 주어. 그리고 be obsessed to the point that 뭐뭐할 정도로 사로잡혀 있었다 라는 표현 예, 더 중요합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린 시절에는 꽃을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일화가 나왔죠? 남의 꽃을 막 그리느라고 거기 담장 올라가서 또 꽃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림을 보여줘서 그림을 달라고 했다. 이 정도로 그림이 훌륭했다. 이런 거고 그 관심이 군중으로 발전해서 아주 아주 오랫동안 관찰을 한다. 그리고 그걸 다 그렸다. 이렇게 내용, 업법 다 정리해둘 거.